전복을 먹어볼까? 싱싱한 전복을 집에서 손질해 먹기 좋게 칼집내고 버터로 부드럽게 구웠지 공사운드 집에서 해드셔보세요 죽까지 해먹으니까 완전 좋은데요? 좋아요 안녕하세요 홍수앤입니다 오늘은 짠 전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전복 먹방을 해달라고 진짜 많이 요청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전복을 준비를 해서 검정색 부분들이 막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최대한 많이 없어지도록 열심히 닦아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특별 조수가 도와줬답니다 그래서 <웃음> 숟가락을 뒤집어서 쑥 밀면은 툭 하면서 뜯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때 살짝 들면 은 내장이 터지지 않고 온전한 상태 해서 딱 벗겨져요 그렇게 해서 내장을 칼로 잘라 준 다음에 앞부분에 보면 입이 있어요 동그랗게 생긴 입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냥 칼로 다 도려내 줍니다 그럼 안에 이빨 같은게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복을 칼집 모양을 한번 다르게 내봤거든요 좀더잘 뜯어지게 적당히 잘 뜯어지게 그리고 아예 통으로 그냥 물어뜯게 해봤는데 과연 어떻게 소리가 다를지 저도 진짜 엄청 궁금하고 또 버터구이도 마찬가지로 칼질을 다르게 해서 그냥 버터를 녹이고 그 위에다 전복을 구워주시면 되는데 오래 익히면 좀질 질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적당히 익히면 되게 부드럽게 먹을 수 있고 포인트는 이 버터를 전복이 듬뿍 머금도록 그렇게 구워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. 아, 그리고 오늘 머리 양갈래라고 하나 이거를 아무튼 이렇게 해봤는데 머리 어떤지 또 댓글로 달아주세요. 그러면 전복회 먼저. 와, 소금장 진짜 잘 어울린다 너무 맛있는데요? 그리고 저번에 해삼 먹었잖아요, 해삼 해삼이랑 되게 비슷한데 여기 사이드 부분은 해삼을 먹는 것 같고 여기는 좀 부드러운 무언가를 먹는 느낌이거든요 초장 뭐야, 왜 이렇게 맛있냐? 얘는 되게 유난히 부들부들했던 애거든요? 한번 먹어볼게요. 와 근데 기름장 진짜 대박인데요? 이건 버터구이요 아, 진짜 잘 구웠다, 완전 쫄깃쫄깃 대박인데요, 얘도? 와, 근데 저는 원래 전복 버터구이가 진짜 맛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회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소금장에 듬뿍듬뿍 찍어서 먹는게 더 맛있어, 요 근데 입맛이 변했나? 너무 맛있는데? 통으로 한 마리 뜯어보겠습니다 알았어, 알았어. 이게 칼집을 내서 먹는 게딱 편해 보이잖아요. 근데 진짜 편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 여기 뒤집었을 때요 사이드가 아까 되게 단단하다고 했잖아요. 여기만 잘라주시면 돼요. 여기는 치아로 석 하면서 되거든요. 근데 여기는 잘안 되니까 여기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으면 됩니다. 이야 버터구이. 소금만. 진짜 잘것같다 너무 부드럽게 아, 전복이 이렇게 맛있었네. 맨날 그 전복 죽개 들어있는 짜잘한 그 전복들만 먹었어. 가지고 야. 그러면은 오늘 일을 도와준 특별 게스트, 잠깐만 불러오도록 할게요. 잠깐만, 아빠가 먹기 좋게, 잘해줄게 이거 군과 망고 같아 망고 같아 이거? 응 어, 자, 요거만 잠번 먹어볼래? 응. <놀라> 맛있어 맛있어? 응또 줄까? 이거 <놀라> 아, 이거죠? 맛있어 맛있어? 뭐가 더 맛있어? 이게 맛있어? 5점 만점에 얘는 몇 점인 것 같아? 3점 아 얘는? 5점 5점 아그 정도로 맛있어? 응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전복 먹어봤는데 전복의 재발견이었다 이거 진짜 이렇게 회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요? 여러분들도 회로 해가지고 드셔보세요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